스 주를 믿는 성도들로 어머님이 복을 주셔 그러면 우리도 풍성하을 할일 노여 찬송스 창조주 하머님 감사스 오복이 가가 고 감사하세, 천연하 속지가 는성도들로 하나님이 빛 주서, 성천리, 감사한 폭풍 입시, 주신 얼굴 너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는전니들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니니고니니니니니니니도 t h o s s